골프장에서 어, 모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머리가 다 눌렸는데 어, 머리를 못 감고 가야 되는 상황이다. 또는 어, 늦잠을 자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어, 머리가 떡이 졌다. 기름이 졌다. 그런 상황에서 제가 빨리 물기 없이 물한 봉을 안 묻히고 머리를 감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모자를 일단 벗어볼게요. 까꿍! 자, 머리가 지고 눌려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이거를 그 다음에 뿌려 드라이기를 사용하면 좀더 차분하게 연출을 스타일링 하실 수 있어요. 냄새나는 식당에 가시거나 회식 자리 같은데 가실 때도 이렇게 휴대용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뿌려주셔도 어 굉장히 이제 탈취 효과가 되게 좋아요. 그래서 이제 스타일링도 금방 이렇게 물 하나 없이 스타일링도 가능하고 어 냄새 걱정도 되게 덜어주는 그런 드라이 샴푸예요.